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2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있는 대연 3부역의 입지 조감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조감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연 3구역은 남구, 목골역 3번 출구에 완전 초역세권으로 붙어서 시작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전체 1단지가 10개 동, 그리고 2단지가 어, 17개동 이렇게 전체 27개동 그리고 임대동 한개 합이 28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체 4,488세대 어, 그 정도 세대가 되는 메모드급 완전 대단지입니다 어, 여기 보면 천재산이 여기 밑에 있는데요 전체 방향이 어,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지도는 동상 아래쪽이 남쪽이겠죠 이쪽이 남쪽입니다 위쪽이 북쪽이고요 어, 주로 동남 이쪽은 동남이겠죠 이쪽은 남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 어,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동들이 전부 84타입이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에는 큰 평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뒤쪽 줄에는 주로 59타입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줄은 84타입 여기에는 115나 99타입 이런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요걸 크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연 3구역은 고급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동들은 외부에서 볼때 전부 커튼월룩 시공을 한 그런 고급화된 그런 아파트의 모습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롯데와 현대가 같이 건소시험으로 시공을 하고, 롯데에서는 시그니처 브랜드 이상급의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현대도 거기에 맞춰서 조합에서 많은 것을 좀 롯데와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 뒤에, 뒤쪽 길이, 여기 요길 있죠? 어, 요 길이 전철이 다니는 길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은 이 자리가 지금 저희 사무실이고요. 초롱부동산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 그리고 뒤쪽이 이제 이건 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고 이쪽으로 어, 올라가면 남구청이 있겠죠. 여기는 뭐 상가들이 있고요. 전철역은 요 맞은편에 3번 출구 건너편에 4번 출구 이렇습니다. 이쪽 방향이 문현동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수영구로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광안동 수영 뭐 수영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전체가 이 밑으로 보다 보니까 어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5구 타입은 전철에 가장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또 앞쪽에 8사 타입에 전부 다좀 가리게 되는 그런 입지이기도 합니다. 각 평형별 좀 1장 1단이 있겠죠. 그걸또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어, 야간 투시도를 해놨는데 굉장히 멋지죠 어, 외관을 전부 도로에서 보이는 쪽은 커튼홀룩 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고급화된 대단지의 어떤 그런 위상을 나타낼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요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요 배치도를 가지고 한번 오늘 잠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노란색이 전부 84타입입니다. 노란색은 84타입이고요. 어, 여기 옅은 주황색이 59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는 어, 115타입입니다. 그리고 어, 요 빨간색은 99타입입니다. 99타입 99타입은 코너에 있는 거는 B타입이고 이렇게 어, 판상형은 A타입이 되겠죠. 어, 전부 99타입이고요. 어, 요 나머지는 다 뭐, 5구 타입일거고 요거는 8사 타입이겠죠 어, 조합원은 전체적으로 10층 이상을 투표를 합니다 8사 기준으로 추첨을 하고요 어, 그리고 전철에서 아까 전철이 이점에 있다그랬죠 전철에서 멀리 있는 동들은 조합원 추첨에 좀재측을 시키고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일반 분양이 어, 2천 한 5,600세대급 이상이 되고 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나도 충분히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원들이 유리한 동만 추려서 어, 추첨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재개발은 조합원이 주인이거든요. 어, 아까 요 밑에가 그 천재산이라 그랬죠. 어, 밑으로 보면 이제 어, 수표가 나오는 어,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전체 요 경사도는 사실은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요, 이쪽이 평지구요. 어, 요쪽이 이제 산쪽이니까 경사도가 있는데, 어, 단차 작업을 다 해서 그 지형을 장단점을 살려서 다 배치를 할 거구요. 음, 이러다 보니까 대연 상구역은또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어, 이큰 대단지가 전반적으로 숲에 다 연접을 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대단지 도심 속 원도심 속 어, 멋진 고급 아파트이지만 숲을 가까이 두고 있는 숲세권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전철 2호선 목골역을 어, 가까이 두고 있는 제대로 된 역세권입니다. 숲세권 플러스 역세권 되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고급화해가 짓고 대단지고 어, 이것만으로도 대연 상부역은 충분한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고요. 어대연 상부역은 또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라고 하면 잠깐만요. 조금만 줄일게요, 크기를. 어 장점을 살펴보라고 하면 어 여기가 어, 1단지라 그랬죠. 1단지고요. 1단지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2단지인데 어, 단차를 나누어서 1-1, 뭐1아 2-1, 2-2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단지가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우열을 가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 2-2 요 지역은, 요 밑에가 바로 신년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2-1 요 구역은, 어떤 장점이 있냐 이랬더니 바로 여기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주력 커뮤니티가 여기 있는데 수영장이 여기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조식 서비스나 이런게 여기서 다 실시가 다 됩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여기에 있고요 물론 1-1단지도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5동 어 위에 그 가장 상층부 쉽게 말해서 옥상은요 어 스카일라운지가 들어서는 그런 동이 215동입니다. 어, 커뮤니티가 가장 좀 이렇게 유리하게 누릴 수 있는 단지를 꼽아라. 그러면 2-1이 될 거고요. 초품화에 가까운 단지를 꼽아라. 그러면 2-2 구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2-2 단지 밑에는 지하층을 다른 층보다 한계층을 더 파는게 아마 확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2는 주차대수가 1.5대가 넘을 거고요 전체 평균은 주차가 대략 1.4대가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1단지는 뭐가 가장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기는 초역세권인 게 가장 유리한 장점이겠죠. 초역세권이면서 커뮤니티가 가까이 있어요. 어, 대신 뭐이 단점이라 하면 신년초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의 거리가 1단지는 가장 멀고 신년초가 멀어서 어, 1단지는 뭐 대연초를 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 초등학교가 이제 조금 어, 어느 곳이 되느냐에 따라서.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런 그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가 뭐 가격을 잘 모르면 그 분양가를 한번 들여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어 이미 그 가격들로 조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1단지입니다 뭐 물건 모르면 값을 더 주라 이러면 뭐 1단지가 되겠죠 여기가 101동이고요 1 2 3 4 5 이렇게 쫙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이 110동이 되고요. 여기는 201동부터 쭉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마지막 여기가 217동입니다.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정말 오구 타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철은 아까 이점에 있다 그랬죠. 전철은 이왕 오구 타입은 앞쪽에 다 걸립니다. 이렇게 회사 타입에 다 걸려요. 5구타입을 뭐 가장 좋은데로 꼽아라. 그냥 하나만 무조건 꼽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102동에 이 동남향이 동간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죠? 굉장히 멀어요. 동간거리가. 그 여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1,2라인이 오른쪽부터 1,2,3,4,5 이렇게 가겠죠. 여기 1,2라인이 5구타입이 어, 좀 좋아보여요. 전철도 여기 가장 가까이 있고 아마 나중에 거래를 한다 이러면 요 102동의 1,2라인이 어 가장 RR로 인정을 받고 거래가 될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84타입은 RR을 가장 어디로 봅니까? 이렇게 물으면 84는 나름 다 괜찮아요. 조합은 뭐이점 놓고 다 이렇게 추첨을 한다 했으니까 요렇게 놓고 보면 아까 주력 커뮤니티가 여기 들어온 댔죠 수영장이고 뭐고 커뮤니티. 여기 스카이 라운지 들어오고 2-2는 하나요. 4개 동은 적당히 학교가 가깝고 커뮤니티 가깝고 적당히 전철 가깝고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그러면서 적당히 적당히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게 2-1 단지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예. 한쪽이 좋으면 너무 한쪽을 조금 마음을 비워야 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여기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도 적당히 그냥 전철도 적당히 커뮤니티는 가까이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천재산이 이쪽은 단차가 낮아요. 이쪽을 갈수록 조금 고도가 있겠죠. 어, 그러다 보니, 아마, 뭐 남서향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 동남향 쪽이 그래도 앞이 산에 좀덜 가리고 더 트여 있는 그런 입지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217동, 216동, 여기 1239, 1239, 그런 정도가, 어, 요런 자리에.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201동은 요쪽 어, 부분 정도는 전철이 가깝고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단지를 단절하는 어, 통과 도로 있죠. 요길요 길은 교통량이 좀 있을 거예요. 교통량이 있을 거고 길이 약간 오르막이겠죠. 오르막이면 차가 저속으로 올라가도 이렇게 웅 이러면서 그차 소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소음 크게 상관없다. 요즘은 뭐 시스템 장호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나는 1조건만 중요하지 뭐 소음은 좀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으면 바깥 라인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라인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라인은 약간 도로가에 소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1단지에 8 4 타입은 일단지에 어, 이런 타입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대연중이거든요. 대연중 가장 R r 을 꼽아라. 제 개인적으로 제가 팔사를 갖고 있는데 그냥 하나를 탁 그냥 집어서 뭐내 원하는 대로 하나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요 라인을 고를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라인을 뭐 특히 한 3호 라인이나 뭐 요, 요런 정도를 또는 연구조망이잖아요. 맞죠? 거의 어, 터여 있어요. 이게는 뭐 거의 조합은 10층 이상이고 도로에서 보면 어, 상가가 2층 높이가 되고 상가 지붕이 단지의 요 단차 마당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요 고도 요 단차를 지하 주차장을 지상에 나오게 해서 1층이 1층이지만 바닥에서 보면 단지 안에서 보면 뭐 4층 같은 1층 아마 그런 식일 거기 때문에. 어, 10층 이상 조합은 추첨이 되고 밑에 지하, 지하주차장을 깔고 이렇게 하면 앞에 가리는 게 없이 특히 학교인 경우에는 일조건에 전혀 방해가 없는 그런 입지일 것이라서 개인적으로 딱 꼽아라 여기나 아니면 여기일 것 같아요 이게 다연구소망입니다 이런데 이게 다 좋아요 여기 어 1단지에 그러니까 어 7, 8, 9, 10 1단지 7, 8, 9, 10동 이게 다 좋아 보입니다. 7, 8, 9, 10 그러니까 또 라인은 좀 다르겠죠. 어, 208동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 다시 정리를 하면요. 뭐 이것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6동은 뭐 남서동남 다 터였네요 양쪽 방향 다 양방향 다그 다음에 107동은 남서향 남서향 밖에 없네요 108동도 남서향 그 다음에 109동은 109동도 뭐 남서향이 좋아 보입니다 남서향 그리고 110동은 동남향 뭐 남서양도 좋아보입니다. 백십동 양방향 전부. 어,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알알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보이고요. 어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어? 색깔이 왜 이렇게 바뀌었죠? <웃음> 잠깐만요. 어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헬사타입 뭐, RR을 골라주세요 하면 저는 여기를 꼽을 것 같고요. 아까 5구는 여기, 백이동 동남향. 뭐, 여기도 청이 높으면, 앞에 들어서 있는 상가보다 청이 높으면 앞에 터여 있을 것 같습니다. 103동 역시도. 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큰 평영은 전철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컴 평형에 사시는 분 정도 같으면 각자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전제 하에 쾌적한 곳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있거나 또뭐 이런 분들이 방 개수가 필요해서 컴 평형을 보통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럴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가까이 두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은 전철 안 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전부 아장아장 걸어서 다 학교를 가야 되죠. 그런 장점은 큰 평수들을 여기다 두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형 실내체육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그냥 식사 식사 마치고 운동을 하러 간다. 이럴 경우에 수영이야 물론 커뮤니티를 가야 되지만 그외 운동은 실내체육관이 대형평수에 가까이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형평형은 그러면 어, 수영님, 이거는 어느 게 가장 알랄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면 115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 컴평수는 뭐가 가장 알랄이냐 청을 잘 뽑아야 됩니다. 청을. 층을 고층에 올라갈수록 정말로 이거는 가격이 억대 이상 갈릴 것 같아요 왜냐 요 밑에 신년초가 여기 있고 그걸 사이에 두고 밑에 우아미 구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아미 구역이 그리고 이쪽에요 밑에가 대연클라센트입니다 클라센트 그리고 대연클라센트 건너편에는 대연팔구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전부 우뚝우뚝 다 이렇게 그 고층 아파트들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뭐 고층일수록 층이 높을수록 어, 요큰 평형들은 가격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안 조망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 숲쪽으로, 여는 숲세권이잖아요. 완전 숲세권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런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 9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 가장 조금 피하는 라인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99B 같은 경우는 요게 또 99B죠. 여기랑 여기랑 여긴데, 99B는 요게 가장 좀 처질 것 같아요. 그 외는 에 뭐, 크게, 뭐, 어느 게 뭐, 낫다, 뭐, 빠진다 할것 없이 비슷해 보입니다. 대충 다파악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주 출입구와 어떤 그 산책로, 그 다음에 진입로, 요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어, 요, 보면, 진입동선은, 녹색이 진입동선입니다. 진입동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냐. 느 나중에, 내가 상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런데 걸린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걸리니, 1단지도 또, 아, 1단지하고, 2단지 걸리니, 잠시요 그니까, 걸린 시설을 나중에 뽑을 때는, 요주 출입부를 기준으로, 어, 사람들이 여기도 걸린이잖아요? 이유는 요쪽에 걸린이지만, 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여기는, 여기도 주 출입을 하고, 이리로 산책들을 하잖아요? 이런 산책로, 출입로, 요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걸린 시설을 이제 분양을 받으셔야 되겠죠. 대현상구역은 상가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입지를 나중에 보실 때는 차 동행 뭐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평형은, 아, 요, 안에 내부 시설은 이미 다들 조합분들은 알고 계시고 기본 스리베이 판상형입니다. 전부. 구조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대현상구역은 어 아파트를 입지가 얼마나 좋냐가 사실은 제일 크고요. 입지가 좋으면 안은 뭐뭐 뭐 내부를 예쁘게 했다 해서 집값이 두 배가 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엄마 가장 구조는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대시설이 이제 배치돼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아까 앞에 짚어드렸던 가장 그 알랄이 안 됐다. 그 나, 내가 뽑은 동이 어, 어느 동이면 가장 또 나중에 또좀 대접을 받을 동이겠는가. 그거는 가까이에 이제 걸린, 단지가 크다 보니까 대연 상구역은 주변에 대형 슈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연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걸린이나 요런 게 가까이 있는 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다보니 근린이 가까이 있는 동 아까 여기 근린이 있고 여기 근린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 커뮤니티 시설이 가까이 있는 동 여기가 아까 101동입니다 101,2,3,4,5 이렇기 때문에 근린이 가까이 있는 동 103,4,5동 그 다음 101동 그 다음 요거는 201,2,3,4,5 쭉 이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15,16,17 이렇게 돼있잖아요 어, 이러다 보면 이 단지는 201동, 2동, 3동, 4동, 여긴 주로 오구타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구타입은 아까 앞에 트이는 102동 같은 경우는 걸린도 가깝고 동강거리도 멀고 이래서 일조건 확보가 되고 전철도 가깝고 최고의 자리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앞에 가리는 거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근린이나 커뮤니티가 가까이 있으면 그게 또 장점이 되죠. 어, 오그 타입은 그런 걸좀 노려볼만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부대복리시설은 여기는, 어, 215동 위에는 그 위에 그스카이라운지가 들어온 다 있습니다. 그 부대복리시설이구요. 그 외에 뭐 웬만한 거는 커뮤니티 동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기 때문에, 음, 2-2, 2-2 단지는 커뮤니티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그래서 84타입이나 어, 요런 타입은, 5구타입이 이다시에 있는 거는 조합은 조금 지향하고 아마 요 안에서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잠시 내려서 한번 보면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시설에 뭘 어떤 게 들어오느냐 이랬더니 나목적홀, 키즈 카페, 뭐 라운지, 게스트 하우스, 어, 사우나 뭐 이런 게다 들어옵니다. 뭐 운동을 하고 나면 사우나 할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어 요거는 이제 뭐, 뭐 지하 5층부터 쭉 층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죠. 지하 6층, 뭐 지하 5층, 층층 있는데 어. 아까 요거 위에 건 지하 6층이었고요. 지하 5층에는 이제 뭐 도서관, 독서실, 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뭐 라운지 이런 게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에는 어 드림스타트, 그다음 근린생활 시설들이 이제 여기 근린생활 시설은 어 2층으로 들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근데 2층이 단지 안에서 보면 1층이고 1층 근린이 도로가에 붙어 있지만 단지에서 내려오면 밑에 이제 그 오히려 한층을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게 되겠죠. 그, 그, 층, 층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 걸린이 요렇게 이제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에 아까처럼 뭐 경로당, 뭐 다목적 홀, 뭐 스터디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아까 이단지에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수영장 4개 레일이 들었습니다. 거기 당연히 수영장 있다 보니까 사우나나 뭐 히트니스 센터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그 커뮤니티 시설 상부에는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게 이건 수영장도 마음에 들지만 탁구장 있는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탁구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 레슨을 2년을 받았습니다 탁구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뭐 11시간씩 탁구장에 살고 이랬는데 여자 육부 뭐 아마추어 육부까지 했다가 때려치웠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개업을 해가지고 수영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고요. 건강 관리에 도움되는 그런 게 요즘은 고급 아파트 안에서는 다 해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뭐, 아까 게스트 하우스, 요거는 어, 이 단지에 또 들어서네요. 어 각종 부대시설이 요즘은 고급 아파트라 하면 부대시설을 고급하고 잘 짓고 어 우리가 이런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시설을 누리네요 하는 그런 게 하나의 명함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스카이라운지 215동교 위에 전체 요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벤츠를 쫙 끌고 차는 너무 멋진데 사는 집이 그냥 비역세권에 뭐 세대 500세대도 안 되는 곳에 뭐 그런 빌라에, 500세대는 고사하고, 그런 빌라에 쓱 들어간다. 뭐, 한 1억 5천짜리 하는, 뭐, 벤츠를 S클래스 끌고, 그런 데 들어간다. 그차 그런 거 고급 끌는다고 그게 뭐, 과오가 살겠습니까? 근데 그냥 소나타 타지만, 아, 집이, 뭐, 예를 들어,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뭐, 어, 뭐, 반포에 아주 멋진, 뭐, 그런 곳으로 싹 들어간다. 한4 0억가는 어, 그런 집으로, 들어간다. 뭐, 어느 게 가오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이 하나의 명함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아직은 대연 상구역이 입지 대비 조금 더평가돼 있어요. 조합원그 입주권이. 물건도 별로 뭐 많지도 않지만, 뭐, 인근에 뭐, 서울에, 아, 부산에, 뭐, 국평이 마린자이가뭐 20억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아, 아직은 그 뭐, 반값에 조금 더 주면 살수 있는 이런 대단지 고급 아파트를 살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번 검토하시고 대형 3구역 안에 물건도 있습니다. 8 4 타입이 P7억 3천짜리도 있고요. 99B 타입이 P가 9억 5천에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간평이 2억 좀 넘기 때문에 나름 집한채 가격을 따지면 비례율 올라가면 괜찮은 물건들이거든요. 그런 물건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시간이 뭐 지금 깨어갔는데요.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아, 여기 이거 보시면 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에스칼레이터입니다. 여기 이건 에스칼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연한 보라색은 엘리베이터예요. 외부 엘리베이터. 단지에서 단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가 이렇게 턱 설치가 되있다 하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단차가 있다 소리입니다 그죠 요 단지 안은 자기들끼리는 다 편편해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은 단차가 있다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뭐 내가 뭐 무슨 막 운동하듯이 끙끙거리면서 걸어서 가야 될 그런 그게 아니고요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고 탁 올라가고 탁 올라가고 그리고 편편하게 걷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산처럼 생겨있어요. 대연산구역이 저희 사무실 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다 단차작업으로 엘리베이터, 뭐에스컬레이터다 되어 있고 단지 안에서는 편편하게 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길게 9월 30일 오후 2시에 있을 대연산구역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앞두고 분명히 그거 끝나고 나면 전화가 불이 나게 또막올 거예요. 소장님 저몇동몇도 몇 됐는데 이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항의, 아니, 항의가 아니고 문의하는 전화가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요런 간단하게 짚어드린 요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1단지는 1단지대로 커뮤니티 가깝고 전철 가깝고 2-1은 2-1대로 학교도 적당히 전철도 적당히 수영장이며 조식 서비스가 있는 커뮤니티는 바로 코앞에 그리고 이다시2는 지하주차장을 한 개층이나 더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넓게 설수 있고요. 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장점이 있고 숲세권이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임대동은 아예 남의동처럼 여기 지어놨는데 뭐 임대동도 초등학교가 가까운 그런 장점은 있네요. 어 이렇게 대연 3구역을 한번 제대로 오늘은 짚어본다고 봤습니다. 동호수 추첨하고 나면 아마 또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도 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 가격은 어, 가는 자리에 아파트에 입주권은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건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어, 들고 계신 조합원님들은또 물건 잘 지니시고 좋은 동호수 추첨하셔서 나중에 거래하실 때는 초롱부동산에 꼭거래해주세요 바로 대연상구역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